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요가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구독자분 4,000명 넘으셨네요. 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여름에 너무 더워서 주 2회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약간 이제 동영상 올라는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흥미가 떨어지신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제 저, 제가 제 자신을 잘 지키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유튜브 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자신의 에너지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두가 이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시면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렇게 달아주신 분들 보면 정말 제가 힘이 나거든요. 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많이 질문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네. 어, 오늘 영상의 맨 앞에 이제 이 썸네일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자세 있었죠? 네,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물론 처음에 초보자 분들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세를 처음 먼저 시작하기 위한 기초는 골반을 먼저 잡는 거겠죠. 골반에서 현 자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 발을 뒤로 놔보시고요. 골반이 바닥면이, 앉는 뼈, 좌골이 들려있는 분들이 이 경우에 되게 힘들죠. 이 자세가. 그래서 어,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하고 무릎이 멀어져서 허리를 밀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또 발과 무릎은 가까이 있고 골반을 중심해서 이렇게 바닥면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이 계세요 이두 가지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작용이 되는 부분이 다르겠죠 네. 지금 오늘은 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가장 강력한 자세에서는 골반, 허리가 모두 사용이 되고요 일단은 기본은 골반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골반이 훨씬 더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이 되기가 쉽거든요. 허리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죠. 허리보다는 골반의 움직임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잘안 내려가는 분들한테 오늘 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다리 찢기에 대해서도 이 자세 꼭 필요합니다. 다리 찢기 정말 잘 하고 싶은 분들 아주 아주 많으시죠? 네, 왼손은 이렇게 왼쪽 무릎이나 바닥에 놓으시고요. 오른쪽 발 들어볼게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뒤꿈치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안으로 발을 가져왔다가 들이쉬면서 멀리 보내주세요. 지금 이 발하고 무릎을 공중에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앞쪽으로 왔다가 뒤로 멀리 보내주세요. 고관절의 공간을 가동 범위를 충분히 넓히고 있습니다. 굽혔다가 뒤로 고관절이 펴지게 합니다. 지금 이런 자세는 횟수를 조금 더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오른쪽 발을 뒤로 좀 멀리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발과 무릎이 떨어져 있죠? 오른쪽 골반 살짝 들었다가 깊이 아래로 내려놔 보시고요. 들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내려주시고 네,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놓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뒤 다리를 이제 뻗어볼게요.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뒤로 뻗으시고요. 예, 네, 오른쪽 앞쪽 허벅지 면이 바닥에 닿게 천천히 내려봅니다. 여기가 또 어렵죠. 네, 여기서 잘 골반 고관절이 이 공간이 부드럽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뒤로 골반이 넘어가서 무릎이 펴지지 않고 굽혀진 상태에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왼손을 조금 앞쪽으로 멀리 가져가시고요. 무릎에 놓으셔도 괜찮은데 자세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여기보다는 바닥을 짚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오른쪽 뒤쪽 허벅지에 놔보시고요. 최대한 골반 다리 쪽이 이렇게 앞면이 바닥에 서서히 가까워지고 오른손을 쓰세요. 오른손으로 천천히 오른쪽 다리 뒷면을 바닥 쪽을 약간 더 내려보세요.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쪽으로 오른쪽 허벅지 앞면을 내려가게 하시고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오른쪽 허벅지 앞면 내려주시고요.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쑥. 네 지금 이런 동작도 자주 해주시면 좋겠죠. 골반이 잘안 세워져서 앞으로 숙이는 전골 자세 어렵고 또 골반의 각도에 따라서 다리 찢기도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자세를 하지 않더라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잘안 세워져요. 허리가 뒤로 구정하고 어덩이들 뒤를 약간 누워있는 분들 이런 경우에 많이 필요한 동작입니다. 자주 해주세요. 이렇게 왼쪽 앞쪽 허벅지면이 바닥에 닿게 더 내려 주시고요 네잘 했습니다 천천히 오른쪽 엉덩이 내려 주시고요 발을 안으로 가져와서 붙여보세요 네 제가 이제 요가원에서 네. 수업할 때도 이렇게 돌아올 때 굉장히 고관절이 뻐근해서 약간 신음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만큼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자세 보여드리면 어이, 저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저는 그동안에 계속 이런 동작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잖아요 30년 40년 이렇게 하지 않은 몸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비난하거나 아, 안돼 이렇게 좌절감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안 했던 부분이 한 번에 잘 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오른 다리 다시 뒤로 뻗어 주시고요. 여기서 더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굽혀서 발이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내쉬면서 아래로. 네, 이것도 처음엔 잘 안되면 이렇게 발이 뒤로 가죠. 잘 안되는 분들은 이렇게 앞쪽으로 허벅지면 바닥으로 더 내리려고 하세요.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서. 발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네, 잘 하셨고요. 반대로 가볼게요. 왼발을 뒤로 놓겠습니다. 먼저 왼쪽 엉덩이 바닥면에 좌골이 어느 정도나 떠 있는지 잘 내려가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네, 들숨의 위로 날숨의 아래로 이런 동작을 여러번 반복하면서 자꾸 골반의 공간들이 좁혀지지 않게 고관절을 움직여주세요. 고관절은 숨을 불어넣는 거죠 네, 이렇게 손 바닥에 짓거나 앞에 무릎에 놓으시고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뒤꿈치를 잡아서 공중으로 살짝 들어주세요. 네, 발이 밑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게 위로 든 상태에서 앞으로 왔다가 다시 뒤로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죠. 좌우의 골반 상태에 따라서 이발 각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도 왼쪽이 약간 파이트한 느낌이네요. 내쉬고 들이쉬고 약간 파이트한 느낌 발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무릎이 다시 위로 들리는 이런 쪽 각도를 더 많이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제 왼쪽 발을 뒤로 멀리 보내서 내려나 보겠습니다. 왼쪽 골반 바닥면에 살짝 들려있죠? 네, 골반 왼쪽 잡아주시고요. 내쉬면서 아래로 들 숨에 위로 내쉬고 들이쉬고 이 동작을 이렇게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뒤에 골반의 움직임이 훨씬 조금 부드러워지는 거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세요. 고관절이 굽혀지는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잘했습니다. 네, 이 왼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 볼게요. 골반을 이렇게 돌렸죠? 네, 오른손을 바닥에 짚거나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 놓으시고요. 왼손은 뒤에, 왼쪽 허벅지 뒷면하고 세요 네, 그래도 골반 고관절이 부드럽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뒤로 가겠죠? 무릎이 잘 펴지지 않고 그래서 손을 사용해서 천천히 왼쪽 이 앞쪽 허벅지면은 바닥 쪽으로 천천히 내려나 봅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스트레칭이죠? 허리 안쪽에 장요근 라인과 고관절 그리고 앞쪽 허벅지 대퇴 사두근 허리를 굽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많이 사용하는 강력한 근육들입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왼쪽 허벅지 아래로 들 숨에 살짝 왼쪽 다리가 바닥과 멀어졌다가 내쉬면서 앞으로, 들이쉬고, 이런 동작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네, 이렇게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 손을 여기 짚어도 되고요. 바닥 짚어도 됩니다. 네, 이제 잘 해주셨고요. 네, 뒤에 있는, 이 네, 단계가 잘 되면 뒤에 있는 무릎을 굽혀서 발이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하시면 돼요. 내쉬면서 아래로, 들숨의 위로, 내쉬면서 아래. 이게 잘안 돼서 발이 뒤로, 이렇게 뒤로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은 일단 멈추시고요. 허벅지 앞면이 바닥 조금 내려가게 골반에 깊은 고관절이 확장이 돼서 이렇게 고관절이 회전이 될수 있도록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요 단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허리, 골반이 세워지면서 뒤에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이 공간들이 생깁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손으로 뒤에 발 잡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팔도 이렇게 뒤로 가면 돼요. 돌아오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비둘기 자세가 완성이 되잖아요. 뒤다리 놓으시고요. 왼쪽 엉덩이 뒤 다리를 앞으로 가져와서 서로 맞대 봅니다. 네, 자세에서 특히 허리 깊은 안쪽에 굳어있는 면을 정말 많이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허리 쪽이 아주 뻣뻣하신 분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고관절안움직이니다 네.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해주세요. 숙이는 자세, 다리를 골반을 넓게 여는 자세, 평상시에 똑바로 골반과 허리를 세워서 앉는 자세, 모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발을 감싸서 잡아주시고요.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서서히 나비자세 내려갑니다. 배를 바라보세요 들이쉬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네, 잘 해주셨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자세가 자신의 현재 몸의 상태에 따라서 되는 단계가 있고요. 잘안 되는 단계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되는 그 다음 단계는요.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한 번에 다 완성하려고 너무 몸을 혹사시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내 몸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잘 모르는 분을 만나서 우리가 남녀간에 데이트를 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에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내 몸에서도 잘 모르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만나는 시간들을 좀 여유 있게 가주시고요. 그 과정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